자, 주사위가 100개가 넘었으니, 어, 돌려보고요. 음. 아, 정수가 생겼네요. 정수가 생겼으니까, 주사위나 까볼까? 음. 어, 주사위나 까볼게요. 자, 보자. 어, 딱 하나하나씩 있네. 이것도 까보고. 음, 나올 리가 없지. 자, 이것도 까볼까요? 어! 어디 배치 스킨이 나왔습니다 미러분와 미친 말도 안되는와 이게 된다고? 레전드 그러분들저 오늘 뭐 올해, 올해 좀잘될것 같은데 자 꿈마 내가 저 스킨 일단은 공략을 한번 걸어볼까요? 현재 이틀 남았는데 어, 멸망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트 안에 나온다 어, 200트 50트 아내 꿈마 황스 나올씨 다음시즌 꿈마 S 도전 A 도전 B 도전 갑니다 어이구 잠깐만 59개 깠는데요? 아닌가? 지금 33개 깠는데? 아 어, 잠깐만 20개, 20개 안에 나와야 하잖아 80트로 종정하라고? 아, 오케이. 아, 근데 80트 뭔가 좀 아쉬운데. 150트 이렇게 하자. 오케이.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안에서 50개 듣고 하는 거니까. 꿈만 안 읽으면 이제 5 0 50트. 50트는 진짜 나온다. 진 나온다. 나오면 뭐 할까? 꿈마 1등. 할 때까지. 그냥 멸망전. 진짜로. 멸망전 감. 유튜브 망해도 돼. <웃음> 그냥, 그냥 꿈마. 1등 할 때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감 하하 니가 에마야? 아하 이거 에마야 에마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에마인 것 같습니다 5위? 아 오케이 5위 도전 자 그럼 현재 33개 오픈했구요 일단은 현지를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무조건 나오면은 군마 5위 가는거야 아씨 아! 아! 아! 나오면 좋은데 뭔가 무섭다 여기서도 나오면 잠깐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10개가 있다 그럼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여기까지 나오면은 7개 안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 이후로 나오면은 8개부터 치는 겁니다 바로 갑니다 아하하하하꿈마우인들 <웃음> 아쉽게도 실패했구요 자 그러면 다시갑니다 계속가자 계속가자 계속가자 자현재 53개 꿈마우인 실패 아어 느낌이 안좋은데 느낌이 안좋은데 가자 어, 어 뭐야 느낌이 안좋은데 어? 아아 똑같은거 뭐야 아진심해바자 현재 83개 자 83개까지 오픈했으니까 아 군마 S도 실패했습니다 이러면 미친 군마 S도 실패했는데 어 개꿀인데 이거 아닌가 아 개꿀이 아니잖아 이 쟤기라 허허니씨 왜왜왜 어? 왜 한미화를 하고 있는거야 아내돈내돈 어, 내 돈. 아니 우리 복식님들의 종이 돈이... 안돼 새끼라 <웃음> 이 레드 새끼들아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 이 도둑놈 새끼들 이가 133개 지금 지금 A 에이, A가 1 7번 남았습니다 다시 어아 점선 K C야 니 뭔데 아꺼지나 이게 새야니 자 여기서 나오면은 꿈마 황스 A입니다. 아, A도 실패, A도 실패라고. 에반드 뭐야? 어지러 응, 아, 되겠다. 이거는 이제 매야될좀 아낍시다. 네, 응축된 정수두 번, 20번 뽑을 수 있습니다. 20개 뽑아주고, 어? 아.. 아.. 아... 곤충 수 좋아 나 곤충 수 좋아합니다 어 이건 좋아 그 밑발라 아저씨보다 훨씬 좋아 자 현재 몇개 지냐면은 173개 173개고 아 173개면은 아직까지 B까지는 넉넉하죠 네.. 갑시다 더가더가 더 가. 어... <웃음> 어... 어이상한데이거 어, 어. 조금 이상합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매우 이상합니다아람은이 매우 은이 이상합니다. 어. 매우 이상합니다어람은이상합니이내 총알 만개 내, 내 총알 어, 나, 나 거지. 어. BB탄. 이사내 총알? 사람은 거 사람은 이탄람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 와.. 자세번까지쏠수 있습니다 어? 3번까지면 딱 되겠는데 개수가 아! 세번까지 다하면 은 243기가 되거든? 그때까지 안 나오면 진짜 확정이 이요 아, 야 이거 확..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확정 냄새가? 음, 어? 야뭔 냄새 안나? 쟤가 냄새가 쟤가 냄가가아 씨발 가 쟤가 쟤가 쟤가 품절? 쟤가 품절! 그가절가 쟤가 쟤가 쟤가 쟤니 지금 돌아품절 <웃음> 품절이라고? 도란나 이새끼들 이거 <웃음> 야, 니들 어떻게 나한테 있어 수... 나 이거 다 올클이라고 이거 올클이라고 올클이라고!! 아 뭐야 아니 이것도 다 나왔는데 이건 뭐야? 수입 아이 구데기 같은 거 뭐야 이거 니끼 아이 뭐야 이거 이거 도발 아니 ㅅㅂ 이 뭐야 구데기 같은 거 뭐야 아껴 이거 아껴 어차피 다음 수준 거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치, 그치 다음 수준 거 아껴면 돼 어차피 저거 안 사라지죠 어 미친 어 미친 마음 좋지 않아요. 마음 좋지 않아. 마음 좋지 않아. 지금 네 디즈 지금 본사에 지금 방 하나 만들었어 지금 이미. 어? 방 하나 만들었어. 흡연실 하나 만들었어. 어 이거 하나씩 깔까요 어차피 마지막 고에 나오긴 하는데 내 알이 색개라도 아껴야지. 그렇지. 색라도 아끼자. 빨리 넘기고. 어차 피안 나오는 거 아니까 그냥 다치고 빨리 어? 껐으는가? 괜찮다. 자라자. 어. 아. 어, 어. 자연스럽게 뭔가 뽕급한 것처럼 어해 그냥. 어떻게 해 이거 편집해서 자, 주사위가 100개가 넘었으니 어 돌려보고요. 어? 어디 미친~~ 꽃마스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와미치 말도 안되는 와 이게 된다고? 아, 진짜 레전드다 여러분들 저 오늘 뭐 올해, 올해 좀잘될것 같은데 어야버그가봐 이거 뭐야 어? 여러분들 이상해 여기 아래 숫자가 이상한데? 어? <웃음> 뭐야? 이거 어? 잠깐만 내 눈이 이상한가? 오... 오... 잠시 나가서볼것 같아요. 오... 잠시만요. 기 아... 이거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해 아... 아... 고 아... 아... 아... 아... 아...